한 바구메 글이나 탈진야 우산 시내버스는 시민 여러분의는곳 비정한 캐파크 비정한 캐파 하는 정한크비정 비정한 캐파크 비정한 캐파크 비정한 캐시크비정정한한 t okay. r 대교 강포대교를 지나 영동대교 쪽으로도 답답합니다 자동차 명장고 안에 있는 라디오 카센터입니다. 이번 장산초등학교입니다. 다음은 사마교 입구 선수촌 아파트입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방법를 시행 중이며 마스크 미착용 시 승차 거부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교 입구 선수촌의 부입니다 다음은 방변 자동차 매매단지입니다. 2022년 대중교통 빅계 이벤트를 참석서 대중교통들을 통해 드니다 대중교통 신청 대중교통 신민들등 회식이 니다 준비입니다. 이번 정류장은 종리입니다. 다음은 반석초등학교입니다 승객 여러분, 안전을 위해 손잡이를 꼭 잡아주시고, 버스가 정차면에 완전히 정차를 하고, 승하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덥어가지고, <목소리도> 이번 장편생식입니다 다음 다년농산물시장 동 시장 경험입니다. 다음은 반응 영상을 시작합니다. 안전하고, 평양 부산 시내버스 본인 연령에 맞는 교통카드를 사용하여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류장은 단회농산물시장역입니다. 다음은 석대화훼단지입니다 엄마, 갑자기 한 고정에서 이 번호로 연락해. 근데 엄마가 보내줘야 되겠네. 나 오고, 그이기가 가서 느끼 실수니까이이 이속을면한입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